Bye.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경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사전투표는 완료가 됐죠? 맞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잖아요. 사전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거일 당일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천십육 회 로또 총 판매액 천십육 억원일등 당첨금 이백사십구 억 원으로 열한 분이 당첨돼 일 인당 이십 억 육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이천이십 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구천구백삼십삼 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문화 전시관 찾아갑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는 광주광역시 국립광주과학관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행사로 지역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곳. 최근 새로운 전시관을 선보였는데요. 전남권 최초의 어린이 전용 과학관인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과학관이 2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최근 개관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져 미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복권기금 2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57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전시물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서해보 어때? 많이 어려운데. 미래 산업으로 꽉꽉 받고 있는 콘텐츠로 구성해 어린이들이 미래 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미래 과학 기술을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하는 흥미와 관심 분야를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은데요. 과학에 관련돼서 이러한 체험들을 어, 할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직접 그런 체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책으로는 뭔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뭔가 책으로 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아름다운 마음이 빛나는 선행 천사를 모셨습니다. 네, 가수 효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티아라 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참 많은 선행을 실천한다고 들었습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하자니 좀 쑥스러운데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실천했을 때 의미 있고 이왕이면 돌이켜봤을 때 스스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했던 일들 중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까요? 어, 올해 초에 동해 울진 삼척 그 산불 현장에 좀 직접 찾아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물질적인 그런 기부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직접 움직이고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엔... 따뜻한 마음. 네. 네. 네. 계속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취점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네. 오랜만에 좋은 일로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모두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도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제 1017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 몇 번이 될까요? 34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는 22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12번.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23번 자 다섯 번째 볼이죠 18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30번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32번 제1017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4번, 22번, 12번, 23번, 18번, 30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2번입니다 지금까지 효민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